중간 자막 한 번씩 중요한 턴에 자막으로 커버를 할게요. 자 보시는 거는 헬무르 도전이고요. 여기서 전술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레벨제는 71렙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딜이 확실히 잘뜬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전몽혼입니다. 그래, 첫 번째 1번1번 타자죠. 시끄러, 제발 멈춰. 아닌 것 같은데. 어서 사라져라. 죽어라. 타겟팅하는 건 필수고. 짐무 가라. 짐무 <웃음> <진무> 고고. <웃음> 괜찮아 할수 있어 지문을할수 있어 지문을 세니까 할수 있어 아우 아파라 아 불가나 야 이럴 때 쫄다고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쫄다고 안어 나이스 안죽었죠 네 쫄딱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저럴 땐 3마리 동시에 나올 땐 아이콩 뭐 이건 별로 막 신경쓰 필요 없고요 신도의 경우 이제 매를 계속 보낼 수 있어요 70레벨 넘게 되면요 어, 강호 대전을 해가지고 푸는 건 아, 아쉽고 경매로 풀어야 되고. 아, 아빠. 한번 눌러주고. 하나, 둘, 셋. 어, 어제보다 더잘 하시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웃음> 이 정도면 너무 수월한데? 오, 세상에. 너무 스무스한데?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 이, 진짜 이 게임 할때 방심하면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약간 있어가지고. 매한번 보내고, 눌러주고. 자, 불 피하시고, 불 최대한 피하고요. 피하고, 나더 어그로네. 확인하고, 억울 어그로 하 확인하고, 4번 누르고, 잡기. 어, 이겼네요, 이건. 이건 이겼다. 이거 확실히 이겼다. 너무 스무스하네. 좋아. 본인 내력 확인하시고 빼주시고 나이스 아우 너무 좋아요 오케이 포기할게요 이정도면 뭐예 이렇게 이런식으로 진행해주는 겁니다 중간마다 자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릴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마세요 이분들 다 숙련인데? <웃음> 다들 아시는데 아 이정도면 뭐 아우 너무 씀씀하지 그냥 원킬 하겠는데 마지막이 제일 문제거든요 솔직히 해물은 도전은 도전이나 일반이나 일단 초반은 괜찮은데 중반보스하고 마지막 보스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것만 좀 지나치시면은 쉽게 할수 있으십니다 어나 뭐지? 나다왔는데 오케이 짐무 먼저 가라 가라 짐무몬 하하 진짜 뭐안먹 왔다 도전부터는 여러분들 바닥에 잠옷 잠옷을 잡아도 가방이 생기거든요 그 재료 가방이니까 무조건 드시고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분 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 같은 거에 그런 저 재료가 들거든요. 그 그.. 본인들이 제작 제작을 하셔가지고 숙련치를 올려야 돼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할게 들을 게 많은 게임이라 네, 감방 나오죠? 이렇게 우단이나 뭐 이런 거다 드셔 뒤셔주시, 주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예두 네, 번째 오코 접입니다. 오코 접 옥호접. 동남자 분명히 죽었는데 이런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나요? 연남비의 손에 죽은건 내 쌍둥이 언니였다고요 그런일이... 어설픈 실력으로 설치됐으니 죽어도... 동랑자라 있죠 동랑자 말그대로 독을 많이 써요 독 독만 잘 피하시면 됩니다 잠만 나 그전에 저 뒤에 아이템좀 먹고 가겠습니다 <웃음> 맞네요 상둥이 아이템이 저 아이템 먹으러 온거 같데삼국가져 <웃음> 가고 네 아이템을 먹고 가는게 훨씬 좋다는거 안먹으면은 개손해라는거 버프지리군 가즈아 어딨어? 어? 어? 어. 헛! 네자지문 먼저 퍼스트 레츠고 자 이거 은근 패턴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는 분 많을텐데 생각보다 쉬워요 보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중간에 NPC가 예! 이럴때 제가 제가 독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최대한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져서 팀원들이 맞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달려드립니다 어? 중간 뭡니다? 뭡니까? 뭐지? 뭐지? 벌 끝났었어요 아 죄송 아네 제가 실수했죠 방긍턴 일단 최대한 해보죠 그래도 일단 세력 남아있으니까 기대를 품고 어, 자 호도죠 어, 이거 흘일는데 힐러가 그거네 괜찮으려나? 도피하면서 중간마다 딜 넣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넣어주고요 자. 어이구 자쫄다고 이거는 굳이 다 잡을 필요 없고요 하나만 하나만 아이고 아이 나이까 그만 좀 키스해 넌 싫어 어, 왜 하필 날까? 괜찮아, 죽었다. 이따 몰약아게 응,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느낌이 와, 이거, 이번 턴 가자. 날아가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인간 인간인 사람이라서 트라이는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좀 죽는 장면도 많이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저저 제턴이죠. 자리 비워 달라고 해 놓고 이쪽으로 어? 데오나 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얘한번 예, 보려고요 오케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피가 이제 50% 깎기 일단 전체 피해서 30% 정도 될 때쯤에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분신을 써요 저 버스가 우리 저기 우리 우리 신도분들은 어 웬만하면 격진참 위주로 나와줘야 되고요 이제 지금 분신이죠? 버퍼만 쓰고 나는 먼저 빨리 잡는 잡는 이걸로 와 진짜 아프네 자가 1중 아 중독도 퍼졌네 이거 몇명 죽을 것 같은데 아. 이번 거 잘하면 깰수 있을 것 같다 오대야. 아. 근데 마지막 턴에 한번 키스 한번더할 거야 저놈이. 아 라이스 살렸다. 이러면이겐다이러면깬다 이겼다. 야, 이렇게 깨는 겁니다. 장판들. 그니까저 장판 분신은 본인들이 갈 본인들이 가, 그 가는 구간만 비워두면 되고요. 굳이 분신은 나중에 아, 필요 커플리 된 분들은 괜찮고요. 예 현지. 아, 현재 유튜브 녹화 중입니다. 생방송 중은 아니고 녹화 중입니다. 여기. 자, 이두 번째는 쫄따구는 그냥 여기에 있으면은 다 오니까 난간에 붙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난간에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다 날라오거든요. 소생자 계속 아우! 자 웬만하면 무조건 난간을 위해서 다 잡는거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가서 싸워도 되는데 어차피 뭐다 이렇게 뭉쳐주잖아요 몬스터들이 그냥 이게 빡, 진행이 더 빨라져요 상당히 바닥에 아이템 잘 모시고 나중에 다 드시면 되고 지금은 잡아야 되니까 뭐 이럴때는 한 번씩 먹어주고 미리�-미리미리 팍팍 넣어주고 기프트 클립으로 모아주 나오나? 어? 뭐 이렇게 많어많자뭐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고 마지막 보스전이 좀 약간 까다로워서 그,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뭐 경공 올라가는 거는 그냥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셔도 되고요 귀찮다 하면 황어문으로 그냥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자기 아라, 캐릭터가 알아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착. 여기가 문제입니다. 패턴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독패턴만 안 나오면 까다롭진 않은데. 아마 초반에 야이가 모기의 속성이 나오면은 화로 가는 그, 그거, 그 예, 그, 그것만 좀안 나오면은 멋있거든요? 네, 그게 나오면 좀 까다로워서. 첫 번째로, 난 혹시 모르니까 화를 가겠습니다, 일단은. <웃음> 혹시 모르니까 화. 자 이거는 저희가 제가 자막으로 정리해놓은 그그표 그 표지로 내가 이제 보시는대로 그래프를 보시는대로 그저저 저 보스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보스가 목이면은 저희가 화를 가야 되는 거고요 음. 딜러들은 웬만하면은 보스한테 딜을 덜 받는게 더 중요하니까 딜이 더 세면 좋긴 한데 저 보스가 겁나 아파서 그 딜을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 상극의 습성딜 딜 감소 50% 감소 그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하면서 공략을 하면서 던전 게임에서 이제 알게 된걸 공유하는 거니까 부담 부담 없이 그냥 놔주셔도 좋겠습니다. 됐다. 에 <웃음> 네, 써있죠, 여기. 이렇게 써있죠. 어, 수국화, 토, 생금다 아, 써있네. 그, 파티, 리스트에 다 써있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니민이 나왔다. 뭐, 1분 남았다. 2,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여기 써있죠. 하나, 둘, 주고요 상극입니다. 화면에 뜨는데, 하나가. 자, 목극토죠? 뭐 토생금이에요, 토생금. 토생금 가야 돼요. 토생금. 보스가 토니까 난 그, 우린 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정금. 이렇게. 어우, 야우, 야야 장난감, 장난감. 네. 빼주고요. 어, 포두, 포차. 머리 장난감 없어요는 저렇게 독, 독이 생겨요, 독. 두 번째 보스처럼 전염시킬 수 있는 독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독 뜨는 대상, 대상은 그 독수리 눈깔 모양이 뜨거든요, 화면에. 그, 그게 뜨면 멀리 피하시면 돼요. 네, 멀리 일단 피해주시고. 저거 없끄 그 뭐? 뜨는 거는 보스가 목일 때만. 보스 속도에 목일 때만. 아, 그럼 따는 거야? 아, 그럼. 나머지 숙박. 아, 숙박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장난감 없어요? 아, 또 나네. 목생화. 화로, 화로 바꿔야 됩니다. 아, 나 죽겠다. 아니 뭐지, 어 잡았어 아왜 맨날 나야 어 독인데? 목이니까 중독이에요 보스가 목이기 때문에 지금 중독이죠 저 피해줘야 됩니다 팀원들이 다잘 피해줘야 돼요 웬만하면 독거리 사람은 딜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길 넣으시네요 어어 미안 미안 미안 음. 자나 전염... 사신님이에요소생금소생금금 음. 음. 응. 금화... 금화... 계속 왔다 갔다 하내 동인데... 아씨... 난데...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어우! 어우, 오동 잘하시네.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숙박 할 때는 팀원이 빨리 와가지고 자객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더 빨리 풀려날 플레,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죽어요. 네. 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오케이, 나 아니야. 잇무쪽. 오케이, 슈퍼머내 눈. 맞아 자, 목생화. 화, 화. 독이에요, 독. 이번엔 독이에요. 오케이. 오케이가야 이따가야 이이가각특소마다 보스가 들어오는 딜이 달라요 그이 그러니까 모기면 돌이 모기면 도구로 하고요 다른거면 다 전부 다 자객입니다 자객 숙박스킬 그점다 키우시면은 되겠습니다 토생금 여기 잡았는데, 여또 그때랑 같은 구조다. <웃음> 약간 느낌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요 나, 나, 나, 물약 나, 나, 나, 나, 나, 됐 됐다 나, 나, 나, 나, 이 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클래스죠. 네. 이렇게 해주는 게 혈무루 도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도출이 나였는데 피했다. 그 전에 잡아버렸어요. <웃음> 이드 여러분들, 공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